이거봐! 잘 서있어! 잘 서있으면 돼! 가구는 잘 새... 서... 짜잔! 반갑습니다! 백호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홈, 인프로, 디스테이션이라는 조명이 왔는데 자 조명조립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선 뒤집어줘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자 필요한 부분을 조립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잘 서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뭐잘 뭐 서있네 테이블 위에 잘 서있으면 되지 야 이게 바로 21세기 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봐, 잘 서있어! 잘 서있으면 돼! 가구는! 잘 택! 세... 저기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아니, 아니! 이거 다 던지면 어떡해! 이거 왜나 이거 뭔지 몰라! 일단, 의자 조립. 어렵지 않아요. 이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면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첫째, 의자 조립하는 방법. 일단, 요 엉덩이 받치는 부분을 뒤집어 줘야 돼요. 이건 국룰이에요. 그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뒤집어서 꼽아 줍니다.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거, 이거를 빠졌네. 이게 이게 이게 빠졌네. 여기 꼭 돌려서 뒤집어 줍니다. 왜냐면 이거를 걸어야 활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구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네, 영상만 잘. 짜잔! 어떻습니까? 2077년형 미래형 의자. 크, 너무 멋있고. 자, 이게 무슨 물건이지? 음, 제가 보기에는 벤치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생각해봐 어떻게 어떻게지 했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와 벌써부터 완벽해지고 있어 여기다가요 좋아요 크, 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게 뭐냐?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방패예요 야생동물이 오면 이거를 뽑아서 그냥 싸울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어떻습니까? 구매욕이 아주 뿜뿜 올라오죠? 잘 서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요, 어, 잘 서있잖아요. 작업대는 잘 서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볼까? 선풍기? 아, 선풍기도 쉽죠? 여러분, 선풍기는 말이죠. 정말 인내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선풍기 만들기 어려워요. 하시는데. 그거 다제 조립하는 영상 보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 조립해줘요. 맞죠? 요 막대기를 뒤집어서 꽂아줍니다. 자, 선풍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 모터. 모터를 꽂아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 꽂아주면 돌아가죠? 선풍기가 돌아가려면 프로펠러가 있어야겠죠? 올려서 프로펠러 꽂아줍니다. 자 그럼 하나 어디다 두느냐 꽂을 데가 없는데? 뭐디다 꽂아? 망했는데? <웃음> 망했는데? 꽂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렇게 돌려서 꽂아주고요 자 이제 등바지가 있어야겠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완성되면 와 이런 가구가 있어? 나도 사고 싶다. 정말 나도 갖고 싶다 이러실 거예요. 이거 봐. 와 얼마나 완벽해요. 하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너무 이렇게? 아 제대로 서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나 이렇게 붙인 적이 없는데? 어? 뭐 어떻게든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아 너무 완벽한 걸? 아... 좋아요. 너무 완벽하다. 보자. 이렇게? 어... 다사 망한 것 같은데 음. 이거 의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의자 꼽아주고요? 뭐?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뭐안 어렵겠다 이건 쉽겠다 이거. 오! 잘생긴 는다 어? 아 진짜 아 이거 이건 쉽아 이거 어렵지 않지 눈 감고도 하지 좋아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어요 잠깐만 얘랑 얘랑 왜 크기가 달라? 길이가 다른데? 왜 달라요? 아 가구가 이상해 <웃음> 망했다 아하 <웃음> 어, 망했다 짜잔 잘 서있네 아아 지구본을 누가 집에다 갖다 놓니 지구를 꼽아주고요 잠깐만 이거 다리가 하나씩 도더 붙어야 되는 거 같은데 망했다 이거 꼽을 데가 없다 이제 짜잔 아 좋아 좋아 잠만 잠만 이제 더 이상 조립하면은 나는 팬티바람으로 쫓겨나는 거는커녕 이혼당해 이게 뭔지 아세요? 드론이에요 드론 네? 이거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눈이 오면 썰매를 타라고 만들어준 애기용 썰매 요거는 이거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온다 그러면 지구본을 보면서 우와 멋있다 하면서 요 끝에서 이제 불이 나와요.